스마트폰 교육 콘텐츠 연구소 이동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네, 콘텐츠에 있는 대로 어, 문자 어플리케이션인 얼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자들 많이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 안드로이드에는 메시지 어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자 메시지 어플 들어가 보시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어플일 뿐입니다. 문자를 받은 걸 보거나 혹은 문자를 쓰거나 보내거나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런 어플들 말고 어, 스토어에는 굉장히 많은 문자 앱들이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뭐 문자 혹은 sms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어, 여름이라는 문자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올해 2017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네요. SK텔레콤에서 아주 괜찮은 어플을 만들었지만 자, 뭐 내부사정으로 종료가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앱은 뭐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6월 13일입니다. 자 이거는 저도 이제 안쓸 거고요. 이 대신에 어떤 걸 써볼까 하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일주일 정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 이걸로 갈아타야겠구나라고 마음먹은 앱이 얼라인이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또뭐없질지는 뭐 모르죠. 알수 없는 건데 NHN,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원래 게임 만드는, 유통하고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요. 게임을 유통하거나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앱을 하나 출시를 했고 이 앱에 대해서는 예,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로드는 지금 5천 정도 다운받았고 아직 이제 시작이네요. 그리고 평점은 꽤 괜찮습니다. 156명이 4.3점 정도 줬습니다. 자 한번 설치해 볼게요. 설치하는 동안에, 자, 이 이미지들 보면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에, 문자 받았던 내용들, 뭐, 카드 쓴 내역, 전화 내역, 이런 것들이 월간, 일간, 그리고 금일 기준으로 해서 타임라인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재밌는 내용들 많네요. 하루짜리,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아주 이쁘게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 이런 것들. 돈 주고 받은 것들 그리고 메모하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관함 기능도 가지고 있네요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새로운 연락처 뭐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걸로 이제 얼마나 주고 받았느냐 문자를 전화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모한테는 2년 전에 전화를 했었네요 뭐 이런 재밌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리고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설치가 지금 다 되었을 것 같고요. 자 설치가 끝났으니까 앱스토어 다시 가서 자 열기 한번 눌러볼까요? 열기 이 앱도 어, 기본적으로 문자 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한이 필요는 합니다. 자 전부 다 허용을 다 해주시면 쓰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설정도 이렇게 바꿔달라는 대로 바꿔줍니다. 자, 아까 봤던 화면들이 한번 더 보이고 있네요. 시작하기.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고요. 조만간에 베타 버전을 뗄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 제 폰에 있는 여러 가지 수신된 내용 내역들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최초에 한번은 불러오고요. 자, 이제 다 불러왔네요. 자, 여기 부분이 기본적으로 메인 메뉴. 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메인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조메뉴, 검색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았던 문자들 그리고 뭐 부재중 전화 이런 것들이 시간순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네요. 그리고 일간 기준으로 보시면 어, 오늘부터 어저께 그저께 어, 전화 주고받은 거, 문자 주고받은 거, 그리고 카드 쓴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택배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어쨌든, 문자로 받았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월간 기준으로 하시면, 이렇게 통계 자료도 보여줍니다. 내가 카드를 이만큼 썼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쁘게, 어디서 썼냐, 얼마 썼냐, 이런 것들이 이쁘게 나오네요.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문자말고 똑같네요. 여기는. 그리고 전화 내역들도 쭉 나와있고요. 그리고 뭐 부재중 전화 이런 거못 받았다. 그럼 메모했다가 바로 연락하기. 까먹지 않고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보관함에 나오겠죠. 연락하라고. 여기 터치해보거나 아니면 보관함에 가서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전화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없어질 것 같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문자 앱 쓰는 것보다 요런 앱들 한번 깔아서 써보시면 좀더 편리하게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스마트폰 교육 콘텐츠 연구소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